7월 7일 목요일에 일본 도쿄만에서 흐르는 운하에 작은 물고기 떼가 있었습니다. 운하에서 물고기 떼가 보이는 것은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우려가 됩니다. 최근 일본 시조가연의 하마마치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바다 물고기 숭어의 떼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조카연 하마마치의 숭어의 떼죽음이 불안한 이유는 두달 전인 5월에도 도쿄와 오사카 근처에서 숭어의 떼죽음이 동시에 도쿄와 오사카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후에 호쿠시마에서 진도 5약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지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일본의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스즈시에서 지난달 6월 19일에 진도 6약 규모 5.2 그 다음 날인 20일에는 진도 5강 규모 5.0의 강진들을 포함해서 10여 차례의 군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강진들로 인해서 상점 진열대의 물건들이 쏟아지고 수도관은 파손되어 물이 끊겼습니다. 사찰 내 묘비들이 나뒹구는가 하면 신사의 기둥문은 부러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시카와 현 노토 지역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5월 초부터 일본 정부에서 계속해서 강진에 대한 주의를 경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횟수가 과거에 비해 350배나 증가하였으며 일본 정부에서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2007년 규모 6.9의 지진으로 사상자 300여 명, 주택 204, 2,400여 채의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 나가노와 기후현 이 경계 부근에서 군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한달 전에도 이 나가노와 기후현의 이 경계에서 하루에 약 20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작년 9월에도 나가노와 기후현의 이 경계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난 후에 기억나시겠지만 10월 초에 도쿄에서 진도 5강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지진 횟수의 감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 군발 지진이 함께 발생 중이므로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 드리겠는데요. 며칠 전에 일본 3대 이동 통신사 중에 하나인 KDDI의 통신사에 이 대규모 장애가 통신 장애가 발생해서 휴대전화, 통화나 데이터통신 등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하루 넘게 이어지면서 최대 3,900여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전해드렸었죠. 지진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요. 지진과 연관성 말씀드리면서요. 근데 3일 전인 7월 7일에도 작년에 일본 1위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의 통신장애로 작년에도 이 도쿠모에서 29시간 동안 1290만명이 피해를 줬었는데 그 엔티티 도쿠모에서 3일 전인7월 10일에 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옆나라 중국의 산샷댐 붕괴가 초일기에 들어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지금은 이 안전불감증에 대한 다시 한번 재정립과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